송산토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나온 쌍정리 계획관리지역의 주택 허가득한 소형평형의 귀한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물건지 위치 보실까요? 송산그리지치 남측지구와 송산그리지치 서측지구 중간의 위치에 향후 투자 가치로 좋습니다. 그리고 메인도로는 차후 송산그리지티와 연결되는 국유도로인 153번과 송산지방도 305호 도로가 있습니다. 그럼 물건지 영상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네모 반듯한 모양이고 주택 화가득한 토지가 국유지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밭으로 사용 중입니다. 쌍정리에서 소형평수로 주택 화가득한 계획관리 토지를 찾기 힘든데요. 이번 물건은 그래서 귀한 물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투자용과 전원주택 부지를 찾고 계신 분들께서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물건지 정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송산면 쌍정리 190평이고 용도지역과 지목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전이며 매매가는 평당 280만원인 5억 3200만원입니다. 물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연락주십시오 지금까지 토지공장 전문 송산토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usic